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직장생활이 이제 힘든 이유가 음, 여러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일단은 변수가 많죠. 상사, 뭐 후배, 누구든 내가 선택을 하지 않고 평생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음, 뭐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 아주 뭐 개별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딱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는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출근 시간부터 해서 뭐 퇴근 시간까지 야근, 뭐 잔업 이런 것들이 내가 다 통제하기보다는 이게 오더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제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액자 틀을 만들어 놨는데 나를 거기에 우겨 넣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버티기 시작하는 경우. 자,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직장 안은 정말 정말 힘든데 직장 밖은 또 두렵고 무서우니까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옴쩍달싹 해가지고 막 버티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든 월급은 받아야겠는데 야 이거 하루하루가 이게 지옥이다 지금 있는 공간에서도 굉장히 괴롭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두렵고 자이 두려움과 지금 음,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 이 괴리감에만 휩싸여가지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퇴근해서 조금 기분 좋고 퇴근해서 내 자유시간 조금 누리는 거 그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또 내일로 다시 무언가 준비하는 걸또유해하고또유해하고 또 그러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상황에 대부분 몰려가지고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음, 첫 번째는 음 내가 하는 일을 직장 밖에서도 무조건 써먹을 수 있게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더 많이 한다 자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이게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획서 하나를 쓰더라도 이 기획서 쓰는 스킬을 직장 밖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완전 포트폴리오화를 시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상사를 위해서 이 순간만 모면하고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딱 월급과 내가 한 노동력을 그냥 그렇게 일대일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딱 상세가 되니까 한달 지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남게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남고 축적이 되는 기술이면 월급도 받고 이 기술도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는 일이 내 미래와 이어지지 않고 이게 단절이 되다 보면 단순히 그 노동력이 그냥 그 월급 받는 그날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한 달이 되면 다시 0이 되고 노동력은 0이 되고 다시 하루 지나면 1, 2, 3, 4 올라가고 월급도 그렇게 일당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마지막 30일에 월급 충전되고 그 기술도 잠깐 충전이 되는데 월급 받고 나서 다시 그 기술력은 나만의 기술력은 없어져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야, 내가 직장생활 동안 뭐하고 사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상심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상심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한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8시간, 10시간 동안 직장에서 목맸으니까 퇴근하고 나서는 무조건 나는 쉬어야 돼. 주말, 이틀은 무조건 나는 충전을 해야 돼. 자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면 그 이틀 다 소비할 수는 있어요. 그 평일 저녁시간 다 소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불안감이 든다면 내 보상 심리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자 직장인이면 뭐 상사 뒷담화라든가 아 신변 잡기식 그 얘기들 정말 많이 나누는데 자 직장 안에서는 내가 그,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한데, 직장에서 8시간, 10시간 동안도 어떤 오더를 받으면서 계속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주체력보다는 그 회사에 적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맞추고 있는 건데, 그 퇴근 이후에도 똑같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만 계속 섭취하고 받아들인다 자 그럼 24시간 내내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주체는 없고 주체를 가진 것들 주체를 가진 사람들의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고만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지면 10년 20년 뒤에 직장 밖에서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언가 하기가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뭔가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지시대로 하고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분간조차 못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단돈 만원 2만 원 10만 원 벌어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직장 안에서는 굉장히 지옥이고 직장 바꾼 또 그것대로 되게 두려워요 자 그러면 내가 플랜비를 장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플랜 b 가 있으면 직장 안에서 짜증나고 힘든 것도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자 그런 플랜 b 가 없으면 자 직장 후배 버릇없는 직장 후배 보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팀장이 뭐라고 하는거 사소한거 하나하나마다 가슴에 콕콕 박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난 여기 벗어나면 월급 없으면 나는 무조건 인생 파탄나. 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외줄에 점점 이제 자 외줄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내가 악의 힘이 계속 세져요. 세지다가 근데 또 나이 들면 그 힘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직장 다닐 때그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직장 안에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직장 밖에서는 체력이 소진됐다. 정신력이 소진됐다. 그 핑계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 호랑이처럼 성격, 아주 불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불안해요. 스스로도 능력이 없는 거를 불안해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아랫사람들을 닥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능력이 없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돼요 자 이런 상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도 내 능력을 최대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자 이런 것도 염두에 당연히 둬야 되지만 직장 밖에서도 그걸 써먹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출근 때마다 내가 일하는 그냥 기계 같다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라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와야 돼요. 시간이 없는 걸까? 의지가 없는 걸까? 그거는 자신만 알수 있습니다. 물가에 이게 스티로폼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스티로폼은 의지가 없다 보니까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 내려가 버려요. 내가 푸근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될 대로 되라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직장생활은 지옥이고 직장 밖은 그냥 무서워 보자 직장 밖은 그저 무서워 보일 때 일을 많이 하세요 단순히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직장 밖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일인지 보상 심리에 너무 심취해 살아가지 않는다 푹 쉬면 괜찮은데 불안해하면서 쉬는 거는 무언가 해야 될 시기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겁니다